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할인닭인데요. 닭개장 할까? 이걸로. 근데 12호, 1150g. <웃음> 정확하게. 근데 이거 하나로 다 끓이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반 마리만 할 수도 없고, 많이 끓여가면 많다고 한 마리가? 그거밖에 안 응. 되는데? 자 이거 이것저것 넣었는데, 이게... 응. 많이 끓여가지고 많으면 냉동 냉장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또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데페서 먹으면 돼요. 껍데기 버리게요? 응. 아버지 잘 드시는데? 아니. 닭게장에는 떡고기, 껍데기 들어가면 어. 좀 느끼해. 닭그닭 닭비린내. 제가 하려면 된장을 좀 넣어줘야 돼 올게 올게 수입도 3장 정도 넣어주고 생강도 좀 넣어주고 이게 이제 이거 닭 그거 잡내잡아주라고 일부 앱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끓여서 불을 끄고, 40분에서 45분 정도 끓이면 다 익어요. 식으라고 건져놔야 돼. 있죠 고사리도 좀 너무 기니까 대충 퉁퉁. 소금 조금 넣어주고, 살짝 뒤칠 거예요. 볶음이 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비린내가 안나 건져야 돼 파도 파도 살짝 뒤쳐야지 포고버섯도 살짝 데치고 닭고기가 이거 양념 준비한 동안 다 식었네요 뼈를 골라야 돼 이거는 닭닭 닭 껍데기 골라놨어요.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닭 껍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따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신랑. <웃음> 따로 이거 국에다 부어주려고. 그리고 이거 닭뼈 골라놓은 거. 이거 살이에요. 마늘 좀 넣고 고추기름. 매콤하게. 닭 비린내. 아까 넣었는데 된장은 조금 넣고 끓일 거예요. 소중를을좀 많이 넣을게 국간장 국물이 좀적을것 같아서 물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추도 넣고 매콤하게요. 아주 얼큰하게 끓일 거예요.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하나는 나주 후추, 이거, 이제, 닭게장 먹을 때, 후추하고 같이 먹으려고. 겉절이. 새콤달콤 겉절이. 마늘 좀 넣고. 하나. 하나. 후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고기 먹을 때는 느끼하니까 이거 먹으면 느끼한 게싹 하셔 고춧가루 좀더 넣어야 되겠네 빨갛게 아, 싱거워서 이렇게 국간장을 좀더 넣고요 짜고 싱거운 거는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추면 돼이 정도로 다 됐어요 닭게장이 여기다가 조미료를 어, 조금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미료를 싫어하니까 조미료는 안 넣고 조금 덜 맛있게 먹어도 몸에 좋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우, 뜨거. 이 부추요, 우리 마당에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농사진 거. 바로 싱싱한 거 묻히니까 맛있네요. 밥 먹을 때도 부추 이렇게 새콤달콤거 묻혀서 먹으면 입맛이 더 살아나요. 이게 조선 부추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적하, 넓적한 넓적한 건덜 맛있는데 이거 좁장하니까 더 맛있어. 와, 배불러.